아무도 없는 한밤중의 학교, 감감한 목대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. 넌, 넌, 노래? <웃음> 아왜빈 아, 교실에 음악을 틀어놓고 그래? 그런데 갑자기, 가, 가, 갑자기 학교에 울려 퍼지던 노래가 뚝 나! 아! 찐, 찐, 찐 정신 차려! <웃음> 유, 유령의 노래 노랫소리? 샤이닝 사 오화 기대해, 기대해 주세요. 주세요.